어 만원? <웃음> 감사합니다 소스 음? 음... 냉장고에 안주 하나가 없네 맥주 먹고 싶은데 어? 요루로 잠깐 이 와봐 아빠 심부름 좀 하자 저 앞에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오징어 좀 사올까? 헤잇 비켜!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소스... 요즘 리아가 심부름에 적극적이네? 그래그래! 그래. 여기 만원으로 오징어 사와! 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소스... 아! 그리고 리아! 리아! 리아! 리아! 잔돈은 꼭 가져와... 아 벌써 갔네... 뭐 잔돈은 없겠구만... <웃음> 전돈이 이렇게는 남았네 <웃음> 아 역시 돈이 최고야 맞다. <웃음> 아우 깜짝이야 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돈, 돈돈 눈거리는 거야? 어? 돈납개야? 어? 돈납개가 뭐임? 돈이 나온 괴물 어, 동생 남자라면 꼭 사야 하는 것을 사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란다 흥 혹시 너 나한테 심부름 시킬 거 없어? 심부름은 천 원, 방청소는 이천 원, 축제 대신 해주기는 오천 원이에. 뭐래 그래. 응? 오빠한테 줄돈 없거든. 어쨌든 오늘은 얼마를 벌었는지 볼게. 한번 세어 봐야겠지.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아 팔등이 아니 어? 오늘은 팔천 원이나 버렸잖네이 돈은 분명 가족들이 보면 분명 가져갈 게 분명하니까 귀찮더라도 오늘 은행에 가서 저축해야겠다. 오 어. 엄마야 오늘도 왔구나. 그냥... 네 여기 이 팔천 원 저축할게요. 그래 그래 음 벌써 십육만 오천 원을 모았네. 아짜 아짜 매번 통장 들고 오기 힘들지 이번에 어린이용 카드가 나왔는데 리아가 너무 기특해서 콩째로 만들어줄게. 너 휴대폰 있어? 네. 잠깐 쳐보겠니? 네. 여기야. 음. 음, 음, 음, 음. <웃음> 오. 받다자 음. 다시 가져가렴. 네. 자 그리고. 이 카드 안에 리아가 모은 돈이 있는 거야 오. 그리고 돈을 쓰면 얼마를 썼는지 문자로 메시지 날라오니까 안전하고 좋지 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가려 네 아줌마 어? <웃음> 조금만 있으면 리미티드 에디션 난다용을 구매할 수 있어 들에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와, 그거 뭐야? 진짜 너무 부럽다. 그거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난다용이잖아. 리아야, 나도 한번 만져봐도 돼? 만져보고 싶으면 모두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거다 어, 오 무조건 꿇지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사실 안된다 아 어, 야야 그러지 말고 제발 기다려라 난다용 <웃음> 내가 널가족할 때다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조심히 다녀와 네 <웃음>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뭐야야! 너 주머니에 카드 흘렸다! 좀 시원해? 아... 아 시원하다... 다 이제 다 아, 네. 차별... 차별 립... 어, 소스... 또 시킬 거 있으십니까? 음. 그럼 심심한데 춤이나 좀 춰봐. 아 알겠습니다. 춤. 배배배배배배배배배 오. 배배배배배배배스배시배배 있으면 말만 해주세요 아, 끝났다 아, 끝났다 돈도 많이 벌었다 룰루랄라다 리아야 돈이 그렇게 좋아? 그래 우리 반 애들이 너보고 차별이 꼬붕이래 꼬붕 넌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이 밥먹겠 에, 진짜 못 말리네 그럼 내가 만원 줄테니까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 그러면 기어갈거야? 아무리 내가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런 걸 알겠어?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친구들 내가 곧 엄청난 건사 뜨거니까 놀라지마 <웃음> 어? 근데 왜내 핸드폰 알람이 이렇게 울리지? 어? 뭐야? 누가 내 가장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 누구야? 누구? 안돼! 어? 내놔! 누구냐고!!! <웃음> 어? 어? 오빠 왜 울어? 그만 울어! 진짜 우는 거 개못생겼다고! 야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일단 뚝 하고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치킨, 탕수육, 떡볶이 시켜놨으니까 먹으면서 얘기해봐 응? Super, <웃음> 먹을 일도 없어요.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가 What? What? What? What? w h a 치킨도 결제하고 짜장면도 결제하고 부식치도 결제했어요 내가 진짜 불뜬게 못들인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잠깐... 짜장면 치킨 탕수육... 이거 설마... 네! 미아야 <웃음> 그만 울어. 돈쓴거 아빠야 미안. 요즘 식물을 시키면 거스룩도 맨날 안 남겨와서 아빠가 조금 장난친 거지. <웃음> <웃음> 그만 울어. 짜잔. 그리고 미아가 하고 싶다던 난다용 사왔다. <웃음> 어, 그.. 그렇게 좋아? 감독의 눈물이지? 아빠가.. 너 이거 사주려고 몰래카메라 한거지 많이 놀랬다면.. 어 미안해 <웃음> 어, 뭐? 아니.. 이걸 보고도 얘가 왜 이렇게 좋다 주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니야? 아빠 <웃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빠얘 뭐, <웃음> 나한테 미안해? 얘가 미안해야지? 이시간에 누구지? 노르세요 어? 어.. 익념현 씨철도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뭐..? <웃음> 리.. 야 리.. 리아야 설마.. <웃음> 아.. 우 미안해요 아우.. 아우.. 아까 울었길에 신고했는데 그게 안 맞은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튼 잘가고 콩밥 잘 먹어요 야야 <웃음> 리아야! 오십시오그건장란이었단 그, 그, 그, 그, 에이... 말이야, 리아야. 선천의 남자야. 리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